테리아 안녕 나 강혁이야 생일 축하해 이강혁이가 테리아 생일 축하해 김시연 테리아 안녕 나 윤서 언니야 테리우스 사랑 생일 축하해 윤서가 아 윤서 언니도 있어 응 음, 생일 축하한대 고마워 생일 축하해도 고마워 해야지 생일 축하해도도 고마워 오늘 오랜만에 가니까 어땠어 재밌었다 재밌었다 응. 뭐가 제일 재밌었다 제일 재밌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다고 아! 이게 뭘까요? 뭔데? 어? 여보 이름 뭔데? 와.. 어때? 좋아? 말랑이야 냥 누르면 다시 어야 된다? 어너 어디까지 달려가? 어꺼됐어 우리 방 피카츄 방으로 만들어야지 응 제발 이거 참고로 의자야 혜리야 <웃음> 어떤 사람은 그게 소중한 머리띠일 수 있는데 그리고 언니한테 이 꽃머리도 소중한 머리띠야 피카츄 자 그치? <웃음> 도고어장쓴거야아 지금 빵뭐 해? 무할 작업을 <웃음> 네, 뭐, <웃음> 아, 너무 웃겨. 하 과일 있잖아. 어, 과일 아까 다 먹은 거야. 응? 과일 아까 다어과일어어 아까 다 먹었어. 과아이다먹사어과다어아다먹고싶다먹어과다먹다먹다먹다먹었먹었습니다먹겠습니다먹겠습니다 먹었어. 먹었습니다 먹었어. 먹겠습니다먹겠 응,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사주신거야 음. 고도보거응 어? 우리가 아는 요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희도 즐겁게 보내세요 <웃음> 어, 안녕 인사 <수택도 웃음>